그럼 남한이 제시하는 근거는 이러이러하다. 설명한 내용조차도 신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기 때문에 사료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건 정치가 아닌 학술이다. 근거를 대야 한다. 이렇게 유물 소유국인 북한이 직접 연구하여 학술적인 근거를 대지만 남한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렇다면 왜그 주장을 신뢰하기가 어려운지 또는 왜 사료로 보기가 어려운 건지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나 여러 정황에 근거한 합리적인 주장이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하여 북한은 1966년에 중국 동북지방의 유적 발굴 조사를 가능하고 고조선의 강역을 만주까지로 비정했다. 그리고 요동반도에서 발견된 강상무덤 누상무덤을 고조선 지배층의 순장무덤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아무 주장을 하지 못했다. 억지 동북공정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북한 학계는 무슨 이유에선지 고조선 중심지를 요동에서 평양으로 수정한다. 이 시기에 주체 사상이 등조되고 북한의 역사를 평양중심부 재해석하자는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만에 하나 그 무덤들이 한사군 설에 근거한 연대에 조성된 것이라고 본다 치더라도 일단 우리가 살펴본 다양한 사료들이 한사군의 요동이 있었다고 증언을 했다. 이 사실이 전제가 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한반도 내에서 대량의 중국계로 추정되는 고분과 유물들이 나왔다면 그것을 한사군의 무덤으로 보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일단 우리 쪽에서 외국으로 나가서 데리고 온 포로들의 숫자를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자. 사료를 통해서 고려 태조왕이 장수를 보내서 한나라의 요동 서한평년을 침범하여 대방령을 죽이고 낭랑 태수의 처와 아들을 사로잡아왔다. 삼국사기 미천왕이 제3년 군사 3만을 데리고 현도군을 공격하여 8천여 명을 사로잡아 평양으로 옮겼고 제14년 낭랑군을 공격해 남녀 2천여 명을 사로잡아왔다. 삼국사기 사료 어떻게 보는가? 현도군 낭랑군 모두가 반도가 아니고 요동 쪽을 쳐서 만주나 반도로 데려온 것이다. 고국 양왕이 요동과 현도를 함락시켜 남녀 일만을 사로잡아 왔다. 삼국사기 이 사료는 재밌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한사군의 멸망이 AD 313년이다. 그런데 고국 양왕은 385년이 되어서 이미 이때로부터 72년 전에 멸망한 유령군 한사군을 함락시킨다고? 그러면 고구려는 감성하고 이미 한사군은 72년 전에 망했는데? 뭐 잔여세력이 북한 쪽에서 영화 300처럼 72년 동안 싸우고 있었다는 뜻인가? 지금이 조선총독부가 나간지 몇 년이 걸렸는가 77년이 되었다 지금 조선총독부가 77년 동안 조선에 혼자 남아서 영화 300처럼 스파르타 하면서 싸우고 있는가? 그냥 농민 몇 명이 곡괭이 들고 가면 정리되는 거죠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료들과 함께 보아서 한반도 한사군설은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고국양왕이 갔던 현도는 어디인가? 써있는 것처럼 바로 요동이다 그 뻔한 걸왜 말하냐고 물을 수 있다 지금 당신이 암기하고 당신 자손이 암기하고 있는 교과서에 포젓이 그렇게 써있지 않은가. 뻔한 걸왜 방치하느냐고 내가 되묻고 싶은 것이다 나는. 그 교과서를 만든 자들이 요동소한평이라고 써있음에도 자기들 마음대로 단동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들 전문가가 말했다는 말이라면 무조건 그냥 믿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먹히니까. 대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다. 이건 그들의 여론전이라는 말을 다시 하고 싶은 것이다. 실제로 보라 이 사실들과 그동안 당신들이 신민사학자들의 말만 듣고 뇌없이 믿고 있던 것들의 크디큰 괴리를... 당신이 이제 뭔가 알았을 것이다. 정리해보자. 전쟁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무작정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다. 고대의 전쟁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나가듯이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이었다. 지금도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 석유 쟁탈을 위한 전쟁, 자원 쟁탈을 위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죽이기만을 위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구든 협조자를 더 좋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전쟁 과정에서 기술력이 있는 장인이나 쓸만한 일꾼들을 잡아와서 국가에 도움되도록 이함이 목적 중의 하나인 것이다. 그 지역 사람들 모두 식구, 친가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많은 수를 데리고 오게 되면 그들을 안정적으로 뭉치게 해줄 지도자도 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낫지만 관직도 되어주고 때로는 포로들이 있던 현지의 지도자를 같이 데리고 오기도 한다. 그게 아니라면 망명한 지도자를 적절한 지역에 배치하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먹어야 할 농산물을 생산해주고 그 무거운 것들을 실어 날라준다면 그들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니 옳은 것이다. 왜 죽이는가? 데리고 온포로들이 오늘날의 음식이 나오는 공짜 농심이고 공짜 로데며 공짜 군수 공장인데 우리 모두 군대 갔다 왔다. 진지공사 좋아하는 놈 거수. 대민지원 좋아하는 놈 거수.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포로를 데려다 그런 거나 시키면 그게 태평성대였던 것이다. 그게 전쟁이고 전쟁은 곧 경제활동이었다. 위만의 망명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높은 사람도 망명한 사례가 많다고 한다. 그렇게 그들이 끌려와서 일을 하며 모여 살면서 원래 살던 땅의 풍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죽으면 끌려온 땅에 묻히게 마련는 것이기에 무덤 좀 나온 것이 결정적인 의미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우리는 앞서 수많은 1차 사례들을 통하여 한사군이 요동에 위치했으며 북한의 무덤들이 한사군의 무덤이 될수없음부터 알아보았다 이제 여러분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생각해보면 몇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일본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다 아직도 자기들 식민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식민지 사람처럼 배우고 식민지 사람처럼 행동을 그렇게 하니까 식민사학자들은 일본의 제침략의 천병들이다 길을 다져놓는 것이다 일본은 그 천병들을 관리하고 발굴한다 고작 수박 몇명 보고 그렇게 당황하는데 나중에 국가가 정말 힘들어질 때 우후죽순처럼 가면을 벗고 나타나는 악잡이와 일정들을 보고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보가 된 시민들 사이로 혼자만 나와서 극개급파 당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중림치련이라도 되는 것처럼 속세를 잊어버리고 쌀포대 들고 산속에 숨어들어갈 것인가? 지금 똑바로 정신 차려하는 것이다 지금 지금 맨날 프랑스 얘기나 하면서 당시 프랑스처럼 숙청했어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못한다는 핑계나 대고 있지만 지금도 더 심한 게 식민사학자들이다 그런 핑계 대지 말라